한국 사회에서 겪는 인생이라는 길에서는 대다수 사람들은 초중고를 졸업해 대학으로 진학하거나 혹은 빠른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삶을 선택하는 편입니다. 이후 학업에 대한 욕구가 좀더 강하다면 대학원으로 진학을 할 수도 있지만 본격적인 사회생활은 취업 때부터 시작한다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취업보다 창업을 먼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는 퇴직 후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한 개인이 직장생활에서 아주 오래오래 남아있지 않는 이상은 결국 사업이라는 전선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대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듯이 사업의 성공률은 지극히 낮은 편이라 할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청년 창업의 성공률은 현실적으로 1 0 0명에 1명꼴이라는 얘기도 있죠. 어쩌면 직장을 그만두고 누구나 접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사업은 왜 이렇게 성공률이 낮은 걸까요? 이 영상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을 얘기를 하고자 하니 완전한 정답은 아닌 제 의견일 뿐입니다. 다만, 제가 15년 이상 사업을 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첫 사업 때의 실패할 확률이 더 높은 것 같다는 이야기죠. 저는 처음 시작했던 사업은 한 차례 폐업을 겪었었고 현재는 몇 차례 새로운 도전을 했는데 제가 첫 사업을 시작할 때는 2000년대 초반으로 한국 사회가 IMF 위기를 겪으며 극복하고 있을 무렵이었죠. 당시 경기가 안 좋은 탓도 있었겠지만 소시적의첫 사업 실패의 원인을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보자면 우선은 직장 상사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갑질에 대한 변수가 감당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갑질이라면 당연히 직장 내에서 나를 괴롭히는 아주 성질고약한 바로 위의 상사가 떠오를 법한데요. 당연히 직장에서의 상사갑질은 직급마다 계속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대리라면 과장이 나를 심심찮게 혼내고 내가 만약 과장이라면 부장이 나한테 시도때도 없이 스트레스를 주는데 그렇다면 가장 정점에 있는 사장은 갑질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느냐? 바로 이 부분이 젊은 시절 첫 사업을 시작하게 될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인데 사장에게 갑질을 주는 사람은 다름 아닌 고객이라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대다수의 고객은 매너도 좋고, 거래도 깔끔하고 서로서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라 할수 있지만 5에서 10% 정도의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장이라는 위치는 직장 내에서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정점에 놓여있지만 반대로 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위치에서는 회사에서 무슨 일이라도 실수가 있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길 때는 브랜드를 탓하거나 작은 가게라면 가게 주인을 욕하기 쉽상이죠. 100명의 고객 중에 5%가 불편해한다면 5명의 불만과 손가락질을 감당해야 하고 200명이라면 10명, 500명이라면 25명의 불편한 관계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즉, 장사를 하면 간, 쓸개 다 빼놔야 된다는 말이 매일같이 다른 형태의 나쁜 소리를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내가 알바를 할 때는 혹은 직장생활을 할 때는 내 위의 사람 몇몇한테서 싫은 소리를 참아가면서 출근을 해야 하는데 내가 대표가 된다면 내 위의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되면서 시절때도 없이 안 좋은 소리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첫 사업을 시작할 때는 내가 계획을 잘 짜서 업무만 잘하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만 잘하면 돈을 마구마구 잘 벌어들일 것 같지만 모든 일은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의 실수도 있는 거고 항상 여러가지 변수가 터질 수 있는데 그때마다 고객센터의 불만을 그대로 대표가 받아내야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사업 때는 직장 생활때보다 빈번하고 다양하게 발생하는 쓴소리에 대한 멘탈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정신적으로 훈련이 덜 되어 있다고 할수 있죠. 다음으로 생각하는 첫 사업이 어려웠던 점을 꼽자면 사업에 대한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면이었습니다. 알바를 할 때만 하더라도 일을 배워가는 과정이 하루 이틀만에 익숙해지진 않죠. 최소한 한두 달은 꾸준하게 알바를 지속하고 있을 때야 좀더 능숙해지면서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내가 맡은 부분이 서빙이라든가, 아님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라든가 파트를 담당해서 책임지고 있지만, 운영이라는 업무에 들어서게 되면 어떠한 한 파트에 집중해서 일하기는 많이 어려운 편입니다. 사장으로서 담당해야 할 파트가 있고, 내가 고용한 사람들이 어떠한 업무를 해야 하는지 계획을 잘 구상해서 자신이 맡은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팀원들이 업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체크가 필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시도 때도 없이 직원들 업무에 대해 모두 알려고 하면 당연히 직원들 입장에서도 피곤해지고 서로 분위기만 악화됩니다. 그리고 고용된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월급날이 가장 즐거운 날이고 출근을 하면 가장 바라는 것은 퇴근하는 시간이죠. 그러한 심리를 잘 파악하지 못해 내가 운영하는 회사나 가게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직원들을 압박하기만 한다면 회사가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니, 회사의 목적은 효율적인 업무를 해서 이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직원들의 눈치만 보나뭐 언제 일을 하냐? 그렇죠. 이게 바로 사업주로서의 경험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바라는 사업의 성공과 직원들의 복지에 대한 적절한 중간선을 잘 마련해서 일도, 휴식도 같이 병행되는 점을 고민해야 하죠. 그런데 사업의 경험이 없는 병아리 사업가는 투자한 돈은 자꾸 떨어지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이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많은 일을 시키자니 직원들의 불만은 쌓여가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지경에 놓여서 멘붕이 오기도 하는 거죠. 사장으로서 많은 고객이라는 갑질에 대한 멘탈도 길러야 되고 내부에서는 직원들과의 업무관리와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조율을 할수 있는 경험이 필요한 거죠. 세 번째 어려운 점은 수익뿐 아니라 지출도 계산해야 하는 점입니다. 사업을 하는데도 취업을 했는데도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돈을 버는 행위죠. 그런데 직장일을 할 때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내가 취업에서 수익을 벌어들일 때는 지출은 개인사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월급을 받아서 가계부를 작성할 때도 개인사에 관한 지출들, 음식을 먹는다거나, 옷을 사 입는다거나, 저축이나 보험 등에 대한 계획들이죠. 소비에 대한 계획을 짜는 것만으로도 꼼꼼함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게 되면 개인사적인 지출이 아닌 회사를 위한 고정적인 지출을 감당해야만 하는 거죠.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매달 들어오는 돈으로 소비계획만 잘 세우면 되었는데 이제는 매달 들어오는 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달 나가는 돈도 있는 겁니다. 직원들의 월급은 기본이고 임대료, 각종 세금, 사무실 혹은 가게내에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들이 나가게 되죠. 집으로 비교하자면, 매달 사무실에 임대료를 낸다는 것은 월세살이 자취방을 한 달에 수백만원, 혹은 수천만원을 감당해야 하는 일인거죠. 음식점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재료비가 매일 지출될 것이고 모두 판매하지 못하게 되면 그 음식물들을 버리게 되면서 또 지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나 가게를 운영하는 내부적인 업무를 제외하고도 금전적인 생활만으로도 직장생활때보다 신경을 두 배를 더 써야 하는거죠. 회사에 대한 소득과 지출, 내 개인사에 대한 수입과 지출 앞으로 내가 마련해야 할 집에 대한 계획뿐 아니라 운영하는 곳을 더 확장하거나 이동해야 하는 고민까지 떠안게 되는 거죠. 지출에 대한 변수도 제 각기 노인 상황마다 달라서 누가 이끌어 주는 것도 가르쳐 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경험을 쌓아가는 동안 몇 년은 헤매게 되면서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 적응을 해가는데요. 직장생활에서는 적응을 하는 기간 동안 인턴 때도 수입이 발생하지만 사업에서의 적응 기간 동안에는 되려 지출이 나가는 경우가 많죠. 처음부터 잘 풀려서 수익을 낸다고 하더라도 투자를 위해 대출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이 아니라면 역시 돈에 쪼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첫 사업이 어려웠던 경험을 토대로 삼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사업이라는 것은 단지 용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고객 대응에 대한 마음의 준비, 내가 고용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부드러우면서도 알차게 해야 하는 경험, 그리고 돈 관리에 대해 직장 생활때보다 더 꼼꼼하게 처리를 해야 하는 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하면 수년 혹은 수십년 동안 사업이 망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냐 그에 대한 정답은 저도 모릅니다. 아주 진부한 이야기지만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면서 성실해야 함은 물론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내부적으로 또 외적으로 신뢰를 쌓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사업을 고민하시는 분들, 또 지금 현재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모두 힘내시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